수바투 네. 이제 선배님들이 정말 아너이 이번에 많이 친해져가지고 레전 m K-pop 이었잖아요 a legend. Actually, Legend is not a legend. Ah, get i 요 the game. Good. 가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 지 u Thank you. Thank y 아, 너무 이번에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번에 많이 친해져요. 친해진 것 같아요 진짜 봉이즈 5명이죠 5명도 많이 친했고 확실히 친구가 있, 동갑인 친구가 있으니까 좋더라고 어떤 무대가 제일 좋으셨나요? 안지나라고요 어, 으렁 춤이 진짜 좋더라고 확실히 레전드인 이유는 어. 세대별로 레전드 곡들을 했잖아요 레전드 오브 k p o 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레전드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연습하면서 진짜 안무가 다 진짜 감겨요 특히 으렁이 진짜 썼습니다 세븐 선배님의 와줘 선배님의 와줘아 그거는 이제 휠리스를 하느라 휠리스가 요즘에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 인데 진짜 잘 탔어요 저도 중간에 하면서 조금씩 타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스케이트장 비하인드 써 알려줘 아 맞다 그거 나갔지 앤노클라 스케이트장 비하인드 아뭐 그냥 내 네, 집이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직업으로 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음. 그게 엄청 시원해가지고 약간 빨리 타면은 속도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음. 저는 속도가 안나왔고 너무 더워는. 진짜. <웃음> 아니 멤버들 가르쳐 주는 것도 재밌더라고. 나중 가서는 다잘 탔어요. 희승 형이 진짜 다 잘해요, 진짜. 스케이트도 잘 타. 깻잎 논쟁. 아 깻잎 논쟁 그거, 그거 아냐고 내가 <웃음> 네.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그 남자인 친구가 왜내 네. 내 여자친구한테 깻잎을 이렇게 떼서 밥을 얹혀주는 거야 나의 기분은 어떨까 그걸 이제 내가 뺏어가지고 이제 내가 먹는 거야 <웃음> 아그 밥을 이렇게 해주면 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바꿔 바꿔가지고... 놓잖아 그러면은 어야 고맙다 야이게 <웃음> 그, 제이 형이 진짜 웃기던데 제이 뭐라고 얘기 <웃음> 나도 떼줘도 <웃음> 아바 때는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이 형이 아이돌 최초 리액션과 말을 동시에 <웃음> <웃음> 웃으면서 얘기하지? 네 제이 형이 어색하면 웃죠 먼저. 정원아 정원이 아직도 아기 고양이 닮았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를 보면 정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하, 항상 볼 때마다 이제 고양이 볼 때마다 정원이가 떠올라 <웃음> 귀여운 거 보면은 약간 해킹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불 덮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러고 누워 있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잖아. 이불 밖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웃음> 이불 속이라 너무 행복해 진짜. <웃음> <웃음> 서로 첫인상 말해줘. 첫인상. 저는 일단 성원 형이 되게 많았었어요 성원 형이 그때. 약간 진짜 딱 운동 선수 몸이었어요. 저는 정원이 있다 왔을 때 이제 연습생을 하다가 왔다고 해가지고 딱 춤을 봤는데 오. 오. 되게 잘하더라고요. 개강 <웃음> 때. <그냥> 막... 뽀글뽀글해가지고. <웃음> 그때 너 <웃음> 머리... 엄청 리석 뽀글했죠. 올해도 뽀글뽀글해가지고. <웃음> 그때 많이 뽀글했습니다. 들제 엔로그 또 찍어주라. 엔로그. 이제 다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다음 활동 끝나고 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엔지분들이 보고 싶어신거 있으신가요? 나는 저 정글에 게임? 떨어져가지고 살아남기 막. <웃음> 댄스 잼 있으세요? 아 댄스 잼 댄스 댐도 보셔야 아요 마음이랑 가을이랑 레일라 맞아는 거 보고, 보여줘. 오. 내 와서는 둘다 약간. 나 강아지를, 강아지를 싫어해요. 약간 강아지를 싫어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맞아요. 좋아해요. 맞아요. 마음에도. 그리고... 강아지 보면 강아지 진짜 싫어요. 엄청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그럼 슬슬 캡처 타임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두, 메 이걸 누굴 주는 거야? 오늘의 컨셉. 저녁 선물 어땠나요? 타임. 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네네. 태릉지였습니다. 네네. 태릉지였고요. 밥 맛있게 드세요. 저녁. 안녕 일찍 여보세요 안녕